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웃음>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주실 때 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큰 그림 이야기 성경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큰 그림 이야기 성경 6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유라, 준비됐어요. 들려주세요. 오카리나로 해볼게요. 아유, 아유리가? 음. 시작. 들려주세요. 아, 너무 높은데?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이야기 들려주세요. 헉, 너무 잘했어요. 오늘 엄마가 들려줄 이야기는 육부 하나님의 백성이 큰 민족이 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큰 민족이 된대요. 한번 볼까요? 네. 음. 자, 이게 뭐지? 아, 요셉! 요셉과 야곱. 요셉하고 야곱이 이렇게 다시 만났어요. 야곱은 늘어난 식구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단다. 짐을 꾸리고 낙타와 나귀의 물건들을 싣고 모두 출발했어.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 야곱의 아들들이 도착하고 그런 후 모든 가족이 도착했단다. 70명이 이집트로 이사했지. 70명 엄청 많이 이사했네. 이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지. 와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죽고 난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단다. 이집트에서 40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로 자랐단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이집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가득 찼어.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에 있는 걸 좋아했을까? 아니, 안 좋아했구나.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을 미워했어. 이 사람이 누구라고? 바로. 바로. 파라오. 응. 바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미워했단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처럼 부려먹었어.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계속 계속 계속 일을 시켰단다. 바로는 너무 나빠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몇 사람을 죽이기도 했단다. 헉, 어떡하지? 여기 남자아이가 보이니? 그 아이는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어. 그 아이의 이름은 모세였고 언젠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게 될 거야. 모세가 자라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단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바로는 거절했단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야.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아니야.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단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단다. 이게 무슨 색이에요? 레드. 어, 불처럼 빨강색이야. 이집트 모든 땅은 깨굴깨굴깨굴 개구리로 가득 차버렸지. 또한 먼지가 이로 변했어.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았지. 또 하나님은 집에 파리로 가득 차게 하셨어. 이집트의 동물들은 병들어 죽었단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종기로 고통받았지.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단다. 또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게 하셨어. 뭐가 오고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있어. 메뚜기 떼가 땅을 덮었지. 그리고 어둠이 이집트 모든 곳을 덮었단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 무엇이 필요했을까? 이렇게 육부가 끝났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직 바로가 파라오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재앙을 내리셨는데도 아직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육부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세와 바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한데요 다음 시간 7부 7부는 하나님이 위대한 표시를 보여주어요 표시 엄마한테 해주세요 표시 그래요 위대한 표시를 보여주신대요 도대체 그게 뭘까 궁금하네 우리 그럼 6부를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 7부에서 만나기로 할게요. 자, 인사할까요? 큰 그림 이야기 성경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7부에 만나기로 할게요. 모두들 안녕! <웃음> 잘했어요. 안녕!